브 랜디, 페퍼, 하이. 오늘도 행복해. 아. 일어나야지. 으악. 준비하는 걸찍고 싶은데. 너무 더럽네요, 여기가. 대피로 왜가 좋아요? 안 해. 안 해. 싫다고 이게 장갑오얻었거든안 한다 했어. 언니 일고 온다? 잘 있으세요? <놀람> <놀람> 아 <웃음> <웃음> 어, 힘세. 집에 잘 있으세요. 어? 집에 잘 있으세요. 하이, 하이 이쁘네. 해파. 집에 잘 있어? 이따가 저녁에 와가지고 띠띠 해주고 할게요. 이게 아니야. 나 봐. 어떻게 이러고 자지? 진짜 몰라, 웃기지 뭐랄까?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되게 위험이라는 거지 인지하지 못하고 어제 <웃음> <뭐지>? 아. <웃음> 근데 너무 인위적이지? 헤어, 메이크업, 수비 <웃음>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수민 다 <놀라> 내가 했어요 다다 다 저의 다 내가 다 내가 다나야다할수 다 있어 ppt도 만들고 개그 돌잔치 루 돌잔치 루틴 어떻게? 왜게? 인기 뭐야? 뭐냐고요왜 때? 가자고요. 브랜디, 페퍼, 하이, 사랑해. 어떻게? 뭐요? 기다리세요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야지 지금 막 사는데 누가 먹었어? 응. 어? 랜니 너는 안 돼? 누가 또 먹었어? 어? 응. 응. 큰일이야 너 이따 이빨 닦고 이빨 닦고 너다 해야 돼 알겠어? 그기가 응, 이빨 닦아야 돼 아니야? 아이는 같이 할라다 들켰대요 브랜딘똥막다 걸려서 이빨 닦고 목욕할 거래요 아이 그래 안 그래 목욕하고 이빨 닦을 거야 뭐야 이빨 닦아 너? 이빨 닦을까? 나또 먹었으니까 지금? 어? 이빨 닦아 안 닦아? 이빨 닦아 안 닦아? 하이 이빨 닦아 안 닦아? 브랜디는? 브랜디는 이빨 닦아? 이빨 닦을 거야? 페프 왜? 왜 그.. 이리 와, 이왜 그래? 왜? 랜디, 테퍼, 하이, 쓰러간다. 샌 이거봐! 옳지! 아이 이빠! 가자! 배 빠! 빨리 와! 지금 산책하는데 제가 원래 산책할 때이 티셔츠 안이 올라가는데 되게 귀여운데 강아지 그냥 돌은 가자! 이얘기 이게, 이게?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아이고, 주세요. 주세요. 아이고, 가요. 정말. 주세요. 뭐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세요? 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놀이터를 가고 있어요. Yeah! Right! s h Cause you said something Then I said something Now I have nothing I just want to n o Control. Try to do what's good for you, don't believe it, say you didn't know Oh, how seasons change, winds picking up, I better look up Cause you said something, then I said something, something. now I have nothing, I just h a n t to k n